머리가 많이 뜨셔서 이전에 볼륨매직 시술 후 에즈펌 스타일을 원하셔서 찾아주신 고객님 커트만 하고 가셨는데 그때 잠시 상담해드린 내용을 믿고 다시 찾아주셨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매직을 하셔서 끈 모발이 많이 뻗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때 혹시 몇 미리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12mm 12로 응. 구렛나루는 살리길 원하셨고 전반적으로 뜨는 모발이라 옆은 길게 남겨두고 다운펌을 진행합니다. 구렛나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투블럭 부분은 깔끔하게 12mm로 진행합니다. 가리강으로할수 없는 섬세한 부분은 틴닝가위로 모량을 절감합니다. 두성에 맞춰 어느 정도의 길이는 남겨두고 틴닝가위를 이용함으로써 다운펌으로더 누르고 싶은 부분을 절감하여 두피에 더 달라붙을 수 있게 하는 작업입니다. 구렛나루 부분도 빠질 수 없겠죠? 반대쪽도 똑같이 12mm로 정리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밀 때는 손으로 잡고 정리를 합니다. 두상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집게로 꽂고 그냥 미는 게 아닌 필요로 하는 부분만 정리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커트하는 걸 자세히 보시면 바리깡의 면으로 커터하는 것이 아닌 날의 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많이 보이실 겁니다. 섬세하게 할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이죠. 바리깡 기계로 할수 없는 부분은 더 섬세하게 틴닝 가위로 정리를 합니다. 뒷머리 커트는 초롱쌤이 정말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다운펌을 진행할 때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낮게 커트를 진행하고 다운펌을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그 라인에 맞춰서 재커트합니다. 바리깡에도 보조탭이 따라붙듯이 정말 촘촘한 빗날로 바리깡을 이용해서 고객님의 두상에 맞추어서 커트를 정리합니다. 이 커트 기법을 진짜 저만의 커트 기법이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하고 꼼꼼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두상 각도에 맞춰서 꼼꼼하게 커트를 하시다 보면 두상이 납작하신 분들이 오셔도 두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일명 성형 커트라고 많이 하죠. 두상에 맞추어서 볼륨감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렇게 앞에 보조탭을 끼우지 않고 커트를 할 때는 두 손을 맞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두상의 각도대로 올라가는 커트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라인 정리를 할 때는 고객님이 고개를 숙여서가 니 고개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한뒤 놓칠 수 있었던 부분의 두상각도를 다시 파악하여 세심하게 커트를 다시 진행합니다. 고개를 숙여서 커트를 하게 되면 두상이 일직선으로 되어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씩 고객님이 퇴장하실 때 보면 은 조금씩 튀어나온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정면을 보고 다시 수정을 네. 하는 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운펌 다 하고 네. 이제 체크하 하고 나서 한번 봐드릴게요. 네. 다운펌 먼저 할게요. 네. 그때 혹시 따가오셨어요? 아니요. 네. 안따가오셨 전혀? 네. 고객님의 피부 타입에 맞춰 다운펌 약은 제가 직접 제조해서 쓰는 편입니다. 네. 이쪽은 피부 좀 약해서 네. 크림 바르고할게요 고객님들께서 괜찮다고 하셔도 피부에 맞닿는 면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크림을 미리 발라두고 다운펌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조금 많이 뜨는 부분은 이렇게 파질을 더대어서한번더 눌러줍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뜨는 모발이기 때문에 위쪽 부분도 부분적으로 살짝씩 터치해서 숨을 죽여줍니다. 다운펌도 똑같이 밑에서부터 꼼꼼하게 안 발려진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면서 발라줍니다. 오류 방향을 이용하여 앞에서 보았을 때얼굴을 조금 더 작아 보일 수 있게 오류 방향을 뒤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작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파마를 하는 것이 아닌 고객님이 원하는 디자인을 충족하여 필요한 부분만 볼륨감을 주어 자연스럽게 디자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가르마 파마를 원하셨지만 기장이 짧아 앞머리 쪽으로 부분적으로 파마하는 작업입니다. Thank you. 정말 볼륨이 필요한 부분만 파마를 하는 방식입니다 잘 보시면 제가 파마를 말 부분만 약을 도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전에 볼륨 매직을 했던 모발이라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손상도도 어느정도 생각을 하면서 파마를 말아줘야 되는 조금은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이렇게 모류의 방향을 뒤로 틀어줌으로써 앞에서 보았을 때 모량이 적은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답니다. 이거는 정말로 섬세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잘못하면 뿌리가 다 꺾여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네. 이렇게만 보시면 정말 이게 뭔가 하고 보실 수도 있는데 고객님의 두상에 맞추어서 파마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전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볼륨을 살려야 될 것. 볼륨을 죽여야 될곳 명확히 구분하여 완성된 모습입니다.